안녕하세요. 먹부리 엄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컨실러를 가지고 단점 부분을 제가 이제 한번 커버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컨실러가 이렇게 조금 색깔대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잡티 같은 거에 할때 쓰고 이 분홍색은 꺼진 부분에다 쓰고 이 연두색 흐린 이 연두색은 이제 뭐 빨갛게 좀 이렇게 얼굴이 달아올랐거나 이럴 때 이제 고기 조금 이거를 발라줘서 붉은기를 조금 없애는데 제가 쓰거든요. 그래서 제 컨실러가 이렇게 좀 있어요. 제가 한번 이걸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 분홍색으로 제가 이제 눈밑이 나이가 먹으면 많이 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눈밑이 많이 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다가 이 컨실러를 조금 사용할게요. 그리고 저는 가끔 이렇게 콧대 세울 때도 이거 좀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바탕에는 제가 이제 비비크림을 톤업 크림하고 섞어서 살짝 바른 상태거든요 그 위에다 제가 눈 밑에 꺼진 부분에다가 컨실러로 이렇게 분홍 계통을 이렇게 바르고요 그 다음에 이 색으로는 제가 이제 지금은 좀 잡티 같은 부분 이런 부분에다가 여기 점이 짜져. 좀더 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살짝 이렇게 바로 안 하고 조금 말려요. 이렇게 조금 굳은 상태에서 콕콕콕콕 그냥 찍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살짝. 문지르지 마시고 이렇게 콕콕콕콕. 이렇게 콕콕 찍으면은 웬만한 그 잡티 같은 거는 다 커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 점, 점은 이제, 근데 튀어나온 점은 안 되겠지만, 이게 커버가 되더라고요. 요 색은 제가 지금 여기 턱 밑에 제가 스크럽으로 이렇게 막 긁어가지고 조금 약간 붉은 상태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제가 요거를 이렇게 찍으면 붉은기가 많이 없어져요. 여기 잡티 커버되고 눈 밑에 약간 꺼진 부분 됐고 그 다음에 코에 약간 콧등 이렇게 올라와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개세 가지 색깔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 이상이었습니다 먹불리 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